야 이겼다 아이스클려 <웃음> 신 <웃음> 음파 피한게 진짜 신의 한수였네 <웃음> 오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건데 이형들 아니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제가 미드 진짜 잘 봐준다. 이거 참, 판도 똑같이 히드라 의 수확 에낮 갑니다. 잡을 만할 듯막 이런 거 참. 와개 아깝네 이건 아 너무 아쉬운데 그쵸 이게 성공 제드죠 안돼 형들 이거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이거 마법 버리고 체력적 극복이랑 승종도 들어야겠다 상대 만약에 탱커 없으면 은 최후의 일격 들고 저항이나 무조건 극복이 필수긴 하다 그래야 선제공격 룬을 들수 있네 어? 먹고 빠져야겠다, 이거. <웃음> 개꿀. <웃음> 리스, 나이스, 리시. 나, 매, 여기서 이선마. E W선마, 노노. 아, 얘왜 자꾸 내려오냐? 어... 아니요아 정복자가 더 세긴 세죠. 근데 이거는 초중반에 운영하기가 편하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은 당연히 이제 정복자가 더 좋아서 벌써 보시면 2킬 밖에 안 먹었는데 10분에 히드라가 떴잖아요? 이런 게큰 장점일 것 같아요. 야미. 아, 근데 진짜 개 많이 온다, 얘네. 피하자. 아니, 너무 많이 와. 상대 미드도 탱커면은 도미니까지 올려도 괜찮은데. 효율 잘 나와서. 파괴되었습니다 어... 아쉬워라 아 진짜 기... 어 뭐야 얘네 <웃음> 왜 자꾸 나만 괴롭혀 아 이게 부동 아 갈리네. 어우 잘했는데? 자이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잘했다 말자 라인전.. 잘 안.. 없어요. 이 룬을 들면 어째 동시에 크기 때문에 지금 봐봐. 상대 무조건 1코는 이상은 차이나요. 이거 핵심은 신발 늦게 가야 됩니다. 님들, 자 이거 한번 보실 <웃음> 혼자 3코 입니다. 봐. 완 나이스. 여기로 빠져야겠다 야, 진짜 템 뽑는 속도가 장난아니야 수학에 나타고 일단 선제공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딜 딸리니까 체력적.. 항상 선제공격하면 딜 딸리잖아요 님들 그래서 이렇게 가주는게 좋아요 쟤네 급하다 바론 치려고 하네 나이스 바론 치겠다 이런 타겟 했습니다. 저 파요. 아. 모르나보네. 딜도잘 나오죠? 와, 풀렀어. 진짜 떴습니다. 아, 야 이거 뺏기면 진짜 게임 갈 수도 아 징크스 너무 잘껐다아야안돼안돼안돼 어, 안 큰일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났다 여러분 끌먹어야겠는데아 났다 아 진짜 클 났다 이거 안돼나이 게임 치면 안돼 유튜브 각좀 뽑자 어? 어형죽어도 밀어. 호 어, 이러면 끝났다 제가... 얘한번 자르자. 아 얘는 무슨 네 명이 여긴요아 됐다 됐다. 근데 진짜 후반 쓰레기다. 이거 빅토르였으면은 이 정도 템이면 이겼을 텐데. 야선제 공격으로 이천원 벌었다야. 발언을 먹자. 야, 2판, 4판이다. 이거 해보자. 해보자. 야 이겼다. 거와 끝났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마지막 한타 장면 한번 다시 보자. 이거 어떻게 했냐? 아, 근데 뭔가 각이 좀 이쁘긴 이뻤어. 왜냐면 룰루가 딸피길래, 룰루 저기 조합에서 룰루만 없으면 우리가 너무 쉽거든. 근데 자꾸 룰루가 잘해가지고... 아, 일단 여기서 저는 고로 생각했죠. 자, 원래는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각 아 근데 이거 자이라가 존나 잘해줬어요 여기서 원래 들어가서 룰루 죽일려 했거든요 근데 카시가 W를 깔아주더라고 여기서 자이라 궁이 대박 나오고 나서 나 벤시 안빠지게만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WQ로 징크스 노린척 하면서 들어가서 평 R이 씹고 발이 씻고 빠지고 지는 게임이 맞아요 제가 이거 봉키였 멘탈 못잡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자야 딜잘넣을걸